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정현입니다. 뭐 저는 그동안 그 50개국 이상의 체류하면서 뭐 다양한 언어를 배웠는데요. 대개 한 16가지 정도의 언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는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오늘은 이 표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13억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로는 화장실은 어디있습니까 는뭐 처스자이날 이라고 하고요 뭐좀더 부드러운 말로는 뭐 시소잔 자이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대만 일부 시방에서는 아직도 삐엔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과자, 과거에는 뭐 변소 라는 말이 많이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뭐 화장실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아,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곳은 인도인데요. 인도에서는 최근 총선이 지루어지던데요. 투표소만 100만 개가 넘고, 그리고 선거도 거의 28일 정도나 걸려서 진행이 됩니다. 그, 힌디어로는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는, 쓰나 나가라 까한해라고 합니다. 쓰나 나가라가 화장실이란의미고요 가한해 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표현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세계에서 뭐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스페인어가 될텐데요. 스페인 언어는 아, donde e s t á el baño 라는 말을 라틴에서 는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스페인 쪽에서는 donde e s t á el servicio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을 자,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어권에서는, oh, where's toilet? or where is the toilet? 어, 그, 그렇게 말을 하고요. 뭐, 일부 사람들은, 그, where's bathroom? 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 그리고 세계에서 여섯 번째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인도네시아어와 말레이시아어인데요. 인도네시아어에서는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는, 디마나 까발. 만디냐, 가 됩니다. 여기서 디마나는 어디에, 까마알은, 그,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어로 방을 카메라카메라라고 하는데요. 어, 음가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만디냐 하면은, 그, 손을 씻는 곳이 어디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참고로 여러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 갈 경우에는, 대개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없고, 그리고 그 수도 호스 같은 거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지를 별도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사목목에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로는 이제 브라질어나 그 포르투갈어 가 있는데요 이 말에서는 화장실은 어디 있습니까 는 옹지 비카우 만의 이후 가 됩니다 자이그 포르투갈어는 프랑스어하고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철자는 스페인어랑 비슷하지만 발음은 프랑스어에 가까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많이 잘 아는 리오데자네이로는 브라질 말로는 히우지 자네이후와 같이 발음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또 1억 5천만 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러시아어가 있는데요. 러시아어로는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는 그제 토알렛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화장실을 토일렛으로 영어식 표현인 토일렛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프랑스어에서 화장실을 말 하면 은 뚜알렛이 됩니다. 토일렛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러시아는 프랑스어 영향을 받아서 그 토일렛이라고 하지 않고 두알렛으로 반응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저녁 프랑스 말로 할때 저녁 인사가 저녁 인사가 뻥수화로 되죠. 자 근데 그 쓰기는 S O I R처럼 쓰고 수화처럼 반응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1억 명, 1억 2천만 명 정도의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로는 일본어가 있습니다. 일본어에서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는 토이레와 도쿠데스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8천 명정도 8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는 독일어가 있는데요. 어, 독일어에서는 그, 이 is 모 이스트 디 아, 토일렛트 가 됩니다. 아니면 이제 다른 말로는 다른 표현하면 보리크트디 토일렛트 와 같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약 6천만명 그, 그 8천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로는 프랑스어가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일렛을 트왈렛트 가처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화장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은우송레두 e 렛가 됩니다. 우, 우는 어디 그리고 송은 일종의 비동사죠. 어, 그리고 이 말은 프랑스에서 나는 몽이라고 하고요. 너는 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는 송이 되는데요. 이거하고 발음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탈리아어로는 이탈리아에서도한 6천몇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어로는 화장실을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d o 에일 il b 또는 dove sono i s e r v i i 와 같이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어, 이탈리아어로는 헤어질 때 어, 하는 말은 주로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죠? 아르메데어치 였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